얼굴과 이름이 똑같다는 건 무슨 의미지? 분명히 뭔가 있어. 당장 확인해야 돼. 보고 싶었어. 엄마라고 불러줄래? 울면 안아주는 게 원칙이에요. 신이자를 지켜줘. 서리사가이 사실을 알 신이 더 위험해져요. 한 가지 던 것들 한방에 끝장낼 수 있듯이. 뭐 어떻게 좀 해봐요! 저 예전의 신이 아니에요. 넌 누구야! 제발 신이처럼 행동해. 나도 신이에요. 눈에 띄는 행동하지 말라니까 왜말안 듣습니까? 오해하지 마. 그쪽 심장 소리야. 심장 답이 없어.